어쨌든 좀 최소한으로 부담없이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시게 하시는 거죠 남성 기준으로 3만 8천원이고 여성 기준으로 4만 7천원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치매감병보험 전문가 강민영 팀장님 다시 한번 모셔서 치매감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강민영 팀장입니다 가장 어, 궁금해하는 질문 역시나 보험료 네.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아니냐 두려워 가지고 상담을 받기가 좀 그렇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 내가 가입했는데 이게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계신 분들 보통 보험료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나요? 음, 이 보험료라는 게 사실은 담보를 많이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가입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고객님들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저희 엄마 62살인데 음. 너, 얼마 나와요? 이렇게 먼저 음. 여쭤보세요 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최소담보로 핵심 플랜으로만 구생을 하시면 60세 기준으로는 뭐한 47,000원, 48,000원이시면 된다 음. 음... 그러면 가장 놀라세요. 그래요? 저는 7만원, 8만원 나올 줄 알았다. 어...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담보는 간병인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 계약에 간병인 지원 특약만 넣어도 음... 간병인 부분은 해결이 돼요. 어... 그렇게 하시면 보통 60세라도 3만 원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정말 그래요? 저렴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병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 간병인 지원 특약의 헛점 365일을 지원해드리고 180일간의 면책 기간이 생깁니다. 음. 이제 그렇다면은 그 6개월 동안은 어떻게 간병인 비를 내가 공백을 메꾸느냐 하는 음.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월 생활 자금을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진단금을 구성하시던. 그거는 이제 보험료 예산에 맞게끔 연령에 맞게끔 음. 또 여성과 남성분이 진단비라든지 월간병 생활비라든지 이런 게 풀이 다 달라요 보험료가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치매만 준비하시는 보험이지 종합보험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특별히 더 확률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정도의 보험료를 냈을 때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면 60세에서 65세 계신 분들도 정말 저렴하게 하면 3만원에서 5만원이 넘어가지 맞아. 않는 금액으로 하실 수 있다는 부분 65세 이상에서 70세 계신 분들도 4만원에서 6만원 선 어, 10만원이 넘지 않는 넘지 않는. 어. 무려 70세도요 1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설계사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회사에서도 싫어하겠죠 네 라이나도 싫어할겁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 때문에 돈막 될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안좋아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보험료 부담을 걱정하셨다고 하시면 <웃음> 치매보험 전문가님께서 추천하는 상품은 정말 필수담보만 넣었을때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요 한번 점검을 좀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품을 어쨌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이게 가장 핵심일 것같요 핵심이죠. 네, 이 방법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 우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치매라는 질환은 감병인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간병인 지원 특약은 무조건 1순위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너무 지금 상황도 안 좋고 근데 이거는 준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주계약에 간병인 지원 특약만 넣어서 가입하실 수도 있죠. 음, 음. 네, 그런데 간병인 지원 특약의 허점인 고, 어, 면책기 음. 그거를 또 메꾸고 그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 매월 지급되는 생활자금이 있어요. 음. 어, 경증을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36개월 동안에 매월 10만원 돈은 20만 원을 가입하셔서 받으시고요. 음. 보통 이 10만 원 하시면은 360만원. 음. 20만원 하시면 720만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6개월을 다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나 실속이 있는 담보기 때문에 음. 저는 그거는꼭 구성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담보 이외에 이제 중증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중증생활 감병 특약이 또 있어요. 아 3년 3년 동안 경증 3년 중증 3년, 3년, 3년 받는 거 말고도? 말고 이 특약을 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 진단 이후에 뭐 10만원 가입하셨으면 10만원을 종신토록 드리거든요 아. 네, 근데 치매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종신까지 이어지는 싸움이니까 뭐 그거는 웬만하면 좀 적은 돈으로라도 음. 적은 가입금액으로라도 구성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음. 제 실속 플랜이에요 진단자금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진단자금은 음... 필요가 없는 건가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어, 보험은 확률게임이기 때문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이에서 구성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특약만 딱 구성하시더라도 60세 기준으로 47,000원이면 가입이 돼요. 음. 아, 근데 한 달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냐면 생활자금 플러스 간병인 지원 음. 30일 동안에 한다고 생각하면 15만원씩만 계산해도 네. 460만원 정도를 제가 혜택을 받는 니다 거거든요. 월에. 월에. 아니, 경증일 경우에. 네네. 중증이 되면 더 나오죠. 생활감병특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제가 석 달만 받으면 내가 낸총 보험료를 넘어서게 돼요. 60세 기준으로 5만 원 이하니까 4만. 네, 4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어, 4만 7천 원? 네. 그러면은 1년에 6,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 뭐 20년 납을 한다 그래도. 1200만 원이 안 됩니다. 1200만 원인데 내가 뭘 받, 음. 만약에 아니, 치매 걸린다고러면 받은 건? 일단 경증 딱 발병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석 달이면은 총 보험료를 뽑죠. 어... 그래서 혁신적인 상품이다. 네, 그 그래서 하는. 혁신적인 상품 이거 레전드급이라고 말해. 음, 보통 낙기는 어떻게 하죠? 보통 저는 이제 낙기는 무조건 길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발병 확률이 높은 연령대시잖아요. 네. 근데 중증 진단받으면 은 납입 면제라는 또 음. 아주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를 하셨을 때 납기는 최대한 길게 가시고 음. 또 납기를 길게 가시면 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좀 최소한으로 부담 없이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시게 하시는 거죠 음,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납기는 가장 길게, 길게 가장 그리고 길게. 필수담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가입을 하면 된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주 계약 이외에 간병인 지원 특약, 음. 그리고 월 생활 자금 특약, 중증 생활 간병 특약. 요렇게까지만 음. 하시면은 저는 그냥 기본 플랜 실속 플랜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네. 저렴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 어. 네. 이게 여성분 기준인 거죠? 네네, 여성분 기준으 여성분이 아니. 남성분보다 훨씬 보험료가 좀 높은데요. 남성 기준으로 3만 8천 원이고 여성 기준으로 4만 7천 원이에요. 한만원 정도? 네, 성별 기준으로는 만원 정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60세에서 61세는 어느 정도인 것 차... 같아요? 1년 높아질 때마다 여성분은 한 3천원 정도 더하시면 되시고 음... 남성분들은 한 천원에서 천오백원 정도 더하시면 돼 아, 그러면 60세가 47,000원이었다면 61세는 5만원 네. 그 다음부터 아, 그 62세는 53,000원 네. 그렇게 아, 계산하시면 네. 편하시겠네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하시고 음. 어, 정말 놀라운 게 70세 분이 가입을 음. 하셔도 음. 제가 말씀드린 실속 플랜으로 가시면 7 5 0 0 0원이면 はい、รท 어, 5 0 0 0원 네. 그러면 간병비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 있죠 충분히. 음... 내가 만약에 지금 치매 라이나 생명을 가입을 했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아 내가 이 담보가 진짜 들어가 있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이제 가입을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월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격선에서 네,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진단 자금은 어떻게 하는 게좋을까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린 분도 진단 자금을 한 2천만원 구성을 하셨는데 물론 중증진단해서 2천만원 나오면은 아주 요긴하게 쓰기는 하겠죠. 보험료가 문제인건데 저는 진단비는 이럴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증인데 신약같은게발명이된거예요 치매는 아직 치료작용이 없죠. 약이 없죠. 예, 아직 치료작용이 없는데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국가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음. 음, 분명히 비급여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부모 내 배우자한테 이 약을 써보고 싶을거죠. 비싸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진단자금을 활용해서 어, 요거를 쓰시거나 요즘에는 또 치매 프로그램이 너무 잘 좋아져가지고 경증의 상태로 막 5년, 6년 오래 가시는 분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경증생활자금을 36개월만 지급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 다음을 생각해서 만약에 좀멘증을 하고 싶다고 라 하시면 은 미리 진단금을 좀 구성해놓고 나중에 받을 거, 어, 그거까 생각해서 멘증하시면 그렇게 음. 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어쨌든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주된 목적은 간병비다 보니 간병비를 핵심으로 하고 사실 이게 100% 커버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지해야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성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렴하게 일단 기본담보를 주축으로 하고 여유가 좀더 있으시다면 그러면... 이후에 진단비를 조금 준비하시는 네. 게 맞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거 반대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단거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으시고 보통 치매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보험료가 얼마예요? 네. 두 번째 물어보신 게 정말 재미나게도 해지환금률이 얼마나 돼요? <웃음> 이해지환금률로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해지환금률뭐 100% 넘어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던 치매보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해지할 때은 보험가입 왜 하세요? 보험은 내가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치매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러면 아, 한금률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정말 화가 나고요. 같은 설계사로 가서 때려주고 싶을 정도 해지를 생각하지 마시라 음. 차라리 내가 해지한 금리를 높은 비싼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음. 정말 최소 보험료로 담보 구성해서 나중에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설계안으로 여러분이 가입하시라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정확히 수치화해서 계산해줄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시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략 뭐 5만원짜리 60세가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하는데 한1 2 0 0만원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1200만원을 내고 이분이 만약에 뭐한 5년 정도 총 혜택을 보시면 얼마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제 실속 플랫, 월 생활자금 10만원씩 경증 36개월 지급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중증으로 넘어가면은 또 36개월 지급을 받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 해도 720만원이죠? 네. 근데 여기서 들어가야 될게 간병인 지원 부분이죠. 네. 내가 하루에 15만원 정도라고 일단은 평균으로 얘기할게요. 15만 네. 정도의 간병인 부분을 내가 케어를 받았다라면, 네. 한 달이면 450이고요. 네. 예 네, 그게 12달이면 은 2,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5년 계산하시면 네 1억이 넘어가죠 10년 하면 거의 2억, 2억이 넘어가죠 2억 7천, 네, 2억 7천 정도 되는거죠 어, 합치면 거의 한 3억원 가까운 돈이네 어. 그렇다면 이거 가입 안할 이유가 없죠 1,200만원 내고 최대가 아니죠 이게 또 최대가 아니죠 계속, 계속 이어지면... 더 이어지니까 어. 중증으로 넘어가면 은 생활감병자금이 또 10만원씩 종식도로 들어오니까 1억에서 뭐 많게는 진짜 맥시멈 네. 1억에서 많게는 맥시멈 뭐 로, 무한대로 갈수 있다 어. 음. 그러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3년 보증하고 3년 보증은 경증일 때잖아요. 네, 네, 네. 경증일 때.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면책 기간이 1년은 있으니까 네. 1년 지나고 경증 치매 진단을 네. 받았어요. 네. 그럼 생활감병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플랜대로 하면 10만 원씩 들어왔어요 네, 매월 10만 원씩.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진단을 받았더니 중증 진단을 받게 돼요. 음. 그러면은 이게 년보증이었으니까그 네. 2년치만 나오는 건가요? 1년 동안에 경증 10만원씩 120만원을 받으셨죠. 네. 나머지 24개월 잔여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잔여기간 동안에 매월 10만원씩이랑 네. 중증생활자금 10만원까지 해서 음... 2년 동안에는 20만원씩 나오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3년차부터는 이제 중증생활자금 10만원씩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음... 거기에 중증생활간병자금이 중증이 되면 또 나오잖아요. 네.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년차에는 매월 10만원 네. 2년차 중증 받고 나서부터는 2년차 3년차에는 매월 30만원 어. 어, 경증 아, 10만원 원. 아, 10씩씩 10. 네. 네, 10, 10, 10.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4년차로 넘어갈 때부터는 중증과 중증 생활간병자금 20그 어, 1년 동안 네. 나오고 어. 그 다음해부터 5년차부터는 이제 쭉 종신토록 매월씩 어. 그러면 종신토록 받는 거를 금액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정증일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조금 더 담보로 올려도 네. 돼. 이게 이게 설계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핵심 있겠네요. 포인트죠 어. 이게 왜냐하면 은 중증 생활 간병 자금은 종신도로 지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담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은 이것만 해도 어, 15,000원 이상 된단 말이에요 중증 시의 생활 간병 자금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높이는 게 효율적인가 또 계산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요 예, 가성비를 따져봐야 예, 되는 거죠 연령별로 다. 또 여기서 특이점을 보면 제가급여 특약을 구성에서 제외를 하셨어요? 네. 저는 제외를 하고 보통 설계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약간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어, 이거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는 담보긴 해요. 재가급여 음. 담보 자체도 사실은 혁신적인 담보긴 해요. 네, 네. 이걸 마케팅을 많이 하던데 네, 네. 집에서 케어를 받아도 돈을 지급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가급여 특약은 80세가 만기예요. 음, 음,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61세부터 65세 분들은 20년 납기가 안 돼요. 15년 납기만 가능해요. 만기가 음. 짧다 보니까. 네. 그리고 66세부터 70세까지이신 분들은 10년 납기밖에 안 돼요. 음...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담해야 될월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거 아, 이 담보를 추가함으로써 네 납기 조정이 되는, 전체 납기가 조정이됩니 아, 아, 내가 20년을 낼 수도 있는 상품을, 상품을... 15년, 10년으로 네, 줄여 내야 줄여도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제가급의 특약을 15년 납기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월한 만원 정도 되세요. 음... 만원을 추가해서 한 달에 뭐 30만원, 60만원 나오면 어, g e n t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5회시고요. 차라리 이 10만원을 경증 뭐 생활자금을 높이시는데 한 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 어차피 여기가 된다면 네 어차피 여기가 된다면 그러면 차라리 여기 만원을 그쪽으로 특약으로 구성해서 추가하시는 게 효율성은 더 높잖아요. 제가 급여를 받는 것보다 왜냐면 음. 제가 케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제 상품을 뭐 개발한 사람은 아니지만 의도를 조금 파악해보면 저희는 납기가 길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어. 특약이 되게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속할 만한 집에서도 받주려 어, 네. 굉장히 혹한 특약이죠. 그런데 이담보를 집어넣으면 납기를 줄일 네. 수밖에 없고. 이러면 보험사에도 유리한 계약 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예, 실제적으로 제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제가 케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음. 많이 접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 버티시더라고요 음. 특히 중증인데 제가 케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중증 제가 케어 급여가 60만원이란 말이에요 높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보상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하자면 61세 이상 되시는 분 분들은 음. 제가 급여 특약이 효율성이 떨어지니 낙기도 조정되고 해서 구성에서 좀 제외를 하시고 음. 밑에 연령 같은 경우는 제가 급여 특약이 아주 비싸진 않아요 음. 네, 비싸진 않는데 혹시 모를 선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 어, 20년 낙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거죠 이게 약간 제가 느끼는 아, 전문가 와 비전문가의 차이점 요즘에 또 생각하는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문가 분들은 상품 좋은거 나왔어 그러면 이 상품은 뭐 누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그냥 치좋은거 가입 해 이렇게 얘기 하 신다면 전문가 님들 은, 이 담보 하나하나 에 대한 이해 를 굉장히 하시 려고 음. 고민 하 시고, 그담 보에 대한 이해 를넘어 서서 납입 한 보험료 대 비해서 효과 가 얼마나 있을 거냐？굉장히 디테 일하 게 계산 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납득이 되고 기준을 좀 세워드리면 60일 때 이상이신 분들은 차라리 제가 간병특약을 늦는 것보다는 생활자금특약이라든지 간병... 음. 아니면 중증생활간병특약을 차라리 조금 더 높이시라 어쨌든 본인의 목적에 맞는 니즈에 맞는 그런 특약들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이 어,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제안 드렸던 게 나이나 치매보험 플러스 메리츠, 메리츠의간병이 지원 입원 일당 어, 치매 간병 지원 같은 경우에는 365일이 지원되고 공백기가 180일 있어요 근데 어, 질병상해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 개념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180일 지원에 180일 공백기란 말이죠 네. 예,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시면 음. 제 제가 깊은 얘기를 드시지 않아도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치매는 가입 조건이 좀 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이나의 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라이나 치매 케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두 가지만 있으시면 되는데, 1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치매 진단 또는 치매 관련 질환들이 있어요. 음.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루게릭병이라든지 또는 뇌질환, 음. 네, 뇌졸중이라든지 이거를 받지 않으신 상태는 가입 가능해요. 다른 아, 질병이 있더라도? 네. 네. 암에 네. 걸렸어도. 네, 메리츠의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술을 하시거나 입원을 하셨거나 또는 최근 질병력이 있으시면 가입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이융종제거 뭐 하셨던 분들도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내가 이 두 가지 마스터 플랜으로 완벽하게 간병비를 케어할 수 있는 플랜이 들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님 상담 통해서 생활자금을 조금, 조금 더 높이시는 네, 네. 걸좀 권해드리죠 그쵸 그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중에 담보는 뭐 이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면 담보 삭제를 해도 되니까 그렇죠 감액도 네. 가능하고 그러면 라이나 상품을 최소 플랜 실속 플랜으로 한 47,000원에 구성하시고 음. 그 다음에 네, 메리츠의 간병인 지원 입번1당 담보를 46,000원 정도에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어 약간 내가 좀 치료력이 있고 응. 그렇게 해서 병력이 좀 있어서 간병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47,000원이고요. 음. 그럼 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 그러면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음. 그러면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마스터 플러닝이 가능한 것이고. 죠 그럼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 일당이랑 치매간병보험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가입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네. 치매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만 해당이 되고 질병상의 이거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음. 이 경우에는 일단은 간병인 피어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나는 둘다 괜찮다 건강하다 하시는 약간 젊은신 연령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구성을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간병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케어가 되실 수 있는 조합이다. 여러분 강조를 드리는데요 치매라는 질환은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에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전드 급의 상품이 나왔을 때 준비하시는 게 진짜 좋을 거란다. 음, 마지막으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치매보험, 간병보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뭐 꿀팁 뭐 내지는 드리고 싶은 음...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음... 이 상품은 지금 한시 판매야. 음...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런 절판 마케팅에 약간 낚여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상품이든 가장 좋은 보험은 내가 가입하려는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상품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서둘러서 이거 좋다던데 지금 당장 해놔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신 다음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그 결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유튜브 봤더니 다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가입하지 마시고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웃음> 저희 긴 시간 라이나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메리치의 간병인 지원일당 간보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전문가님 통해 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선택하시는 기준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얘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상품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